내잖아 네, 내네 시간 온 시간 없어서 오늘 준비했어. 오늘 오빠 머리 아팠는데 초콜릿.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Hello, Xin chào mọi người. Happy Valentine. bây giờ thì uh, li mới đi làm về xong. bây giờ thì cũng trễ rồi á. Uh, thì uh, mình cũng chưa có kịp chuẩn bị gì nhiều, okay. cho nên là mình đã mua quà cho Chun. thì hey, bây giờ mình đã về tới nhà rồi nè thì mình đã chuẩn bị v ba cái hộp quà phía trong là trơn trơn sẽ cho vui chết lộn nhà <cười> mình đã chuẩn bị ba hộp quà là trong yeah. đó có hai hộp quà trống và một cái hộp là có quà bây giờ này trung ư đang làm dọn nhà 자기야 왔어 응? <웃음> 앉아 응. 네가 오늘은 오빠 발렌타인 선물 아, 오늘 다르타인데, 준비했어요 내일잖아 내 내일 시간 온 시간 없어서 오늘 준비했어 내 오빠 월요일는데 빵야 이거야 진 뭐?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거 이거! 오픈해봐 이다리야야 리아 yeah. <웃음> 아니라 어? 리아니야, 여야 여봐 아니야. 어, 이 어떻게 끼 너무 안고 그냥 해. <웃음> 야, 나 선물. <웃음> 원래 이렇게 쓴다 제맛이지. 뭐야? 야, 이거 비디오 못 찍어 아니야? <웃음> 어 예, 나봐 예. 예. 예. 예. 예. 예. 이거 썸네일 아 예. 예. 썸네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쓸수 있어? 안내 있어? 예. 예. 있어. 핸드메이드 지 맞아. <웃음> 네가 어떻게 해? 뭐? <웃음> 펜지 어? 없어? 없어? 메시지 없어? 없어. 여기 있어. <웃음> <웃음> 안 그래도 방 방금 고래파 가지고 두통이 났는데. 그래? 응. 아이고. 어떡해 잠깐만 기다리. 야 이거 얼마야? 이미야리사물 어디야? 이리와 너 뭔지 알아? <웃음> 아 싫어! 볼때 이거 볼때 이거 여기 너나더 있어 아싸 초콜릿 먹어 음? 마지막. 좀아막데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비지오 마지막. 했어이거이 우리가 좀 빠른 막마 같이 있잖아. 아지아마년막또 응. 어, 다른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라이마지서마라막 <웃음> 야, 너, 너, 너, 다다 탐년, 다다 냉년, 다 이걸로. 얼마에 사고래? 한해 집중전에 밖에 소리 나는 거야. 그래가지어 왔어, 학 왔어, 리 왔어 왔었는데 리니야. 그래지 <웃음> <웃음> <웃음> 아, 갑자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웃음> 여러분, 여러분. 해피 바른 타임. 축가받은 i 양신 thật là vui vẻ với các bạn. Mau có được người yêu. I you have the girlfriend or boyfriend soon. If you if, if have a o e girlfriend or boyfriend, I hope you and her o r him have the so sweet the valentine so sweet the valentine and the guy e do not forget the gift the girlfriend the gift my boyfriend a l s t 이거 gift 안돼 이거 안돼안돼 이거 선물 아니라 어 yeah last the man go to the have the i r l d day잖아 마다 어떻게 하지나다아 그럼에? 나그 데이 많아 아니야? 투 데이 있어 아니야?